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산 영상이에요. 저 덕으로는 환자인데 붉은 성당처럼 반자가 많은 맵에서 잡기 조금 어렵죠. 근데 반자를 마침 내려 운 좋게 타격각이 나왔네요. 일단 한 대만 타격해주면 플래시가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안심이 되죠. 반자 대기를 하는지 안하는지 잘 보고 따라가줘요 병태을 하는 것만으로도 거리가 벌려지기 때문에 추위 깊게 보는 것만으로도 저덕으로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메카 구역은 유사 반자가 많아서 과감하게 플래시로 들어가줘요 근데 용병이 있는지 모르고 사용을 해버려서 망했네요 크크크크크 우산이 겁나 약하네 퇴트 안 그래도 플래시까지 빠진 우산인데 무위 오르골이다니 이건 뭐 구문이 다름없네. 플래시를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선판자의 지옥에 빠지게 된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네요. 크크크크크 살려줘. 아, 그리고 카우보이도 있어서 환자를 잡아도 후반전이 약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적당히, 이 환자 엑스키야! 카우보이, 밧줄이 빠졌네요, 굿굿! 오, 스킬이 빠지게 된 지금이 지하 감옥을 갈수 있는 절호의 기회네요. 게이저... 아니, 그그그 그, 그, 그 뭐야? 이게 끌린다고 진짜 가지가지 우이우이 하는 생존자들이네. 그 방귀는 무이라도 잡아요! 뭔가 안전한 창문에서 치료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니 끝나기 전에 한번 가봐요. 어차피 반사판이야. 조그만... 요리조리 잘 피해서 의자에 묶어봐요. 뭐야, 그, 그, 그, 너무 빨리 끌어당겨서 안된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실수했으니 반피운영이라도 해볼까요? 잘 보고 내릴 준비해줘요 좋아요 두번 내렸어도 이 정도 거리면 충분히 앉힐 수 있을 거예요 걸리적 거리는 반자는 여유 있을 때 부숴줘요 이대로 내두면 아드강 나올 것 같은데 어디서 오는 거야? 항상 용병이가 구출올때는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봐봐. 바퀴벌레처럼 갑자기 나타나잖아. 일단 용병부터 더블다운 시키고 따라갑시다. 나머지 생존자들이 치료를 안하고 해독부터 돌리고 있어서 용병부터 처리해주는 거예요. 향수병이 있으니까 환자는 금방 잡을 수 있죠. 으으... 근데 해독기가 너무 안 돌아가는 것 같긴 하네요. 중고 해독기를못 찾았나 봐. 아, 카우보이를 보니까 안 돌아가는 이유를 알것 같네요. 근데 이 새끼들이 쌍으로 지랄들이네. 욕쟁이, 할배 맛좀볼 테야. 오, 반전 걸리는 거 약간 이득이다. 용병이 일어나기 전에 빠르게 묶어주도록 할까요? 가우보이도 음? 묶어버리자 용병이가 많이 두드려 맞아서 자가치료 속도가 엄청 내리네요 너무 안 일어나길래 리가 치료하러 간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마중을 나가서 오르골을 부숴줘요 네, 오르골을 붙으면서 해독기 체크를 해봤는데 묘지 쪽 해독기가 돌아가더라고요그 말은 용병인은 자의를 했다는 소리죠 일단 찾지 서폰을 노려보는데 위치가 안맞네요 서폰 욕심을 내서 공 부출이 되네요 이런 젠장 아드강 나올 것 같으니 후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용병부터 타격해줘요 지아가 목 까기 위해서 최대한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타격. 근데 아드각이 진짜 안 나오네. 크크크 <웃음> 그 애들아 뭐하냐? 나 유특강 만들어 주는 거야. 악 너무 좋고. 지아가 목 데려가면 답이 없는 걸 아는지 바로 아드각을 켜버리네요. <웃음> 일단 레카가 가까우니 서푼으로 있는지만 체크해보고 한신문에 무주열반 던져줘요 문대기가 없었기 때문에 문은 생각보다 늦게 열릴거예요오 미친 나이스 이게 역전승이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